하이트 여러분들 리뷰하는 영화토크입니다. 오늘은 닥터 스트레인지 2를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선 닥터 스트레인지 2의 진짜 이름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이고 감독은 여러분이 잘 아는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연출을 맡았던 샘 레이미 감독입니다. 샘 레이미 감독이 이미 옛날에 이빌데드 시리즈를 만들어서 그런지 이번 영화는 전편 닥터 스트레인지 보다 좀더 점프 스키가 많고 공포 요소도 있는데요 또 무섭지만은 아닌게 베네딕트 컴버 배치의 드립 덕분인지 때문인지 어느정도 코미디도 섞인 매력적인 영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장인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눈치어치우고입 아프니까 여기서 그 많이 대를 소리를 해! 그럼 지금부터 진짜 등장인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베네딕트 컴버베치의 닥터 스티븐 스트레인지 mcu 세계관의 메인 스트레인지입니다 베네딕트 웡의 웡 mcu 세계관의 웡인데 특이하게도 배역의 이름도 웡이고 배우의 본명도 웡입니다 소치 코메즈의... 이름이 어렵네 소치 고메즈의 아메리카 차베즈 이 사람 때문에 개고생길 레이첼 메가담스의 크리스틴 팔머 mcu의 크리스틴과 멀티버스의 크리스틴이 나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올슨의 스칼렛 위치, 이번 영화의 메인 빌런입니다. 완다라고도 합니다. 베네딕트 컴버베치의 다른 닥터 스트레인지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영화는 베네딕트 컴버베치가 1인 4역을 맡았습니다. 3명이 나왔지만 전부 다 사망했고, 1명은 중간 보스 정도로 비중이 있는 빌런이었습니다. 배우를 소개하긴 힘들 것 같은 코드네임 지구 838의 어벤져스쯤 되는 일루마... 이름이 어렵냐 일루미나티라는 단체의 멤버들 참고로 멤버는 모르도, 블랙블르트, 미스터 판타스틱, 캡틴 카터, 캡틴 마블, 프로페서 X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나무의 키를 찾아보시면 완벽히 아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절대 m c u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도 빼고 전부 다 스칼로디치에게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호평을 하자면 스토리가 아주 재밌습니다 긴장감 있게 있었고요. 닥터 스트레인지 1편보다 수십 배더 재밌어진 영화였고 닥터 스트레인지 1편을 2편 보고 봤는데 전 2D로 봤지만 3D, 4D까, 4D 상영까지 해서 재밌게 골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평은 에플로그 두개가다좀 허무해요. 첫 번째 에필로그는 좀 지루했고요. 두 번째 에필로그는 웃기지만 허무했습니다. 물론 웃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웃으며 보실 수 있겠지만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참고로 이번 영화를 완벽히 이해하려면 마블 드라마 What If?와 완다 비전, 마블 영화 x m e n 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능하면 다 보는 게 좋지만 완다 비전만 봐도 스토리 이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유료 한거 아니에요? 그럼 빠이빠이.